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알파스애입니다 오늘 데스윙이 마침내 업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. 무슨 업데이트냐 이번에 새로운 무료 dlc가 나왔는데 지금 dlc는 dlc창에 안나왔어요. 이것 좀 유의해주시고 내일, 내일 내일? 내일 아니지 이젠 오늘 새벽 3시 20분에 정확히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. 예정이에요 DLC가 그때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바뀐 점이 있다면 이렇게 경험치 기능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 방송을 가끔 보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런 게 없었어요 인벤토리 기능이 생겨났고 애석하게도 이번에 언포기 분 챕터 애들이 생겨나지는 못했네요 아쉽게도 이건 좀 안타깝네요 무기 스킨 기능 변한 건없고 지금 오 버그만 고치고 맵만 설정 고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보면은 딱히 뭐 늘어난 게 없어요 늘어난 게 없고 스킬도 폭도 늘어난 게 없고 이번 업데이트는 아마 오로지 맵만 업데이트 한것 같아요 아 아쉽네요 뭐 이건 고치지도 않았어 씨. 텍스처 버그...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맥시멈으로 돌리고 있는데 지금 최적화를 또 많이 해줬나봐요 지금 참고로 60프레임 정도로 찍 노,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아쉽게도 지금 뭐 늘어난 게 없어요 DLC가 나오지 않아서 DLC가 정확히 새벽 3시쯤에 나오는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아니다 볼거 없다 한번 들어가보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뭐가 바뀐게 좀 있어야 할텐데 이렇게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뭐어티스퍼 위치다 이것만 알려줬는데 이렇게 입무할때 클래스별로 지금 잠깐만 헤비? 나 지금 아포스컬인데 이거 왜 이러다냐 역시 인터페이스 현장는 인터페이스만 바뀌고 버그만 고친 것 같아서 지금 시, 새로운 맵을 못하니까 최적화가 많이 된것 같아요 지금 60에서 50, 5 4로만 프레임이 유지가 돼서 아니면 제가 직접 방을 파서 그런지 모르겠잖아 Sensorium has detected the presence of ancient repositories of r e cannot let o f o e s get their hands on this sacred knowledge. e t burn the records to ashes a n let those abominations 업데이트 내용은 지금 자 알았어 여러분들. 아, 어디 보자. 아 뭐야 이제 이제 레이저 그냥 저걸로 하는걸로 바뀌었나는 호환 최적화가 많이 진행됐어요 와버부가 생기지가 않아 아니면 내가 지금 오캠으로 녹화했을거라 지금 업된 내용이 뭐 어떻다라고는 잘 나오진 않았는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<웃음> <웃음> 여전히 아픈 건걸 정하고 있답니다. 스캔은 여전히 안 돼. 이것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지금 현재 맵이 안 나오는 바람에 제가 저, 정확하고 자세히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는 말을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아마 내일, 내일쯤 내일 정도에 다시 데스윙을 어 뭐가 업데이는지 정확히 말할 수밖에 없네요. 네 이점 죄송하고요.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나야 니까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도네이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내일 봐요. 바이바이.